지금 비행기를 놓쳐버렸어요. 지금 타임이 지났다고 하, 시간을 바꾸게 돼가지고, 앰프란시스코로 가는 거였는데 오클랜드 가는 걸로 바꿨어요. 아... 아... 살다 아... 아... 아... 에 아... 아... 아... 아... 길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살짝 무섭긴 한데, 뭐, 차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게 보입다다쳐다봐는 거? 오늘 약간 너무 거적색일 것 같아서, Pull the key out the ignition. Run your mouth, but I never listen. You hold me back. We'll never last. Keep talking all your shit, wondering. Started, you l e 라 t 교통 broken hearted. You f l i p 같은 느 my words. Yeah, t h s l o hurts. Keep talking a l <목소리도> Take another hit The ignition, run your mouth but I never listen You hold me back, we'll never last, keep talking all your shit Wondering how all this started, you left me brokenhearted You flip my words, yeah, this love hurts, keep talking all your shit Oh, keep talking all your shi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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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aughs> vegetables, dark chocolate, thank you. 이트다치즈를 사야 되구나.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맛있는 오야 근데 이쁘다 오, 오 근데 진짜 빠른데 야 예쁘다 와 우와, 하나도 안 좋은데. 오. 이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내려간다 내려간다 세게 내려갔으면 좋겠다